오늘은 청성, 신성 계곡 녹색길에 왔습니다 녹색길은 안동시 기란면으로 이어지는 기란천을 따라 나있습니다시암단에 의해 지금 방호정이 지금 들고이네요이 정자는 광해군 11년 9월에 방호 조준도가 지은 정자로 방호공이사4사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이여회사제 때, 이 사회사제 때, 이 사회사제 때, 이다회사제다이 사회사제 때, 이 사회사제 때, 이이 사회사제 때, 이 사회사제 때, 이곳에 지금 다리가 중감대에 끊겨가지고 그냥 신발 벗고 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정과 퇴절감 절벽은 약 1억년 전 중생대 부각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암석이 되게 부서져 생선대 퇴적물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지층의 변동, 음기 침마로 인해 현재 모습과 같은 단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녹색 길은 요 독특한 지질과 풍경에 정상 국민공을 당당히 대치고 청성제 8경 중제 1경 오를 만큼 경관이빼아난 곳이 바로 신성계곡이라고 합니다. 이거 청성하면 사과절 에제오십시엄청나진 사과가 많이 달렸습니다. 청성은 사과, 진검다리 숲길 엉너 갈대에서 덕도가 형상이 달와 지형을 보면 그렇게 주갈틈이 없을 정도의 길입니다. 에, 지금 절벽 사이에. 좀 예, 해학목 이 있는데요. 해학목은 사키암지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로 단단하기 때문에 도장이나 파도가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에이, 여기 이거, 이곳 길은요, 에, 저기 증검 다리를 자주 건너야 됩니다. 산길을 잡아들었습니다 산길로 가죠. 그런데. 이사는 네, 사람들과 설되기전에는 네, 사람들과 물자가 오가사람들요한길고있고 합니다. 네, 고 네, 있는 사람들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있습니다들하고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고 있는 사람들 있는 있는 곳이라는데요는사는데요 한반도 지금 안보이고요. 벼란끝시 아주 아찔하네요. 아찔해. 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한반도 지금 볼수 없고요. 이길 건너편 상금 바위에 올라야만이 볼 수가 있답니다. 네, 멀리 보이는 것이요 백설도 포토리라는데요. 파노라처럼 펼쳐진 붉은 단에 자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정자에서는 또 막걸리 한 잔은 기본이겠죠. 우선 금고 강산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금고 강산은 약 50년 전에 개관하여서 동, 알련철 등을 채굴하던 강산으로 청송 강산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아, 이것도 상당히 빳빛치네 맞아 사과는 어느 시 보고 안 해요. 이거 막 해졌네. 이게은 이제 청성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웃음> 어이고 이거 증강 나리는 굉장히 돌무늬가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곳은 예, 강과 강을 증검단을한 다섯 번 정도는 건너야 예, 다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뭐가 쭉 늘어져 있어. 식넌크리구나. <웃음> 아, 뭐, 벌레도 있고. 아무나 먹으면 큰일 나요. 특히 가을산에서. 예, 좀, 철분 함량이 많아갖고요. 아 이거, 유독, 그, 붉게 보인다고 하네요, 이게. 아, 이거, 도로 잘라버렸어요. 에 높이 한 60m 되고요. 길이가 300m로. 청소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고요. 철분 함량이 유독 많아,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 호박을 많이 수확해 놓으셨습니다. 아마마마 마한자음 네, 단회라는데요. 자음은 붉은 바위란는 뜻이고요. 적벽이라고 불립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별풍철에 펼쳐져 있어 신성계곡의 대표적인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술교 끝에 있는 반딧불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신성계곡 녹색 계절 치일 탐방농인데요. 신선 계곡은 청성이 알려진 비경인 주황산과 주산절 제치고 청성팔경 중제일경이 오를만큼 굉장히 뛰어난 곳이랍니다 계곡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과 낡은 물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힐링로드로서 자연경관을 즐기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건강한 길이랍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꼭 걸어보시게요. 충 멀리 지금 신선계 1 0 0의 백석탄 포토홀이 모여있는 구간이 좀 하얗게 포트간 자태를 좀 뽐내고 있습니다 네, 포토홀이란 오랜 서울 물과 모래가 상대치면서 다위에 만들어낸 구멍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고아리도 전설이 타옵니다 백색탄을 품고 있는 구하리 마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공웅척 장군이 청송과 단도 경기를 이루는 가래차에서 벌어진 대군과 전투에서 대패하고 쫓기다가 이 마을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내셨답니다. 새벽에 눈을 뜨니 물안개의 촉감 속에 백색탄의 비경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군은 자신이 죽어서 천상에 왔다는 착각에 빠졌으나 곧 꿈이 아닌 것을 알아차린 뒤 바위도 곱고 마음도 고아지는곳이라 하여 이곳이 과리로 불렸다는전설이 있습니다. 동상인데요. 돌, 돼지상이랍니는이쪽에서이니까 아 돌, 이지구는처럼 돼지 생겼어.